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수급공사와 퇴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수급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 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수급인은 공제회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인정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하수구빈이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번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세번째 원하수구빈 간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네번째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 비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살펴보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그리고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중 퇴직공제 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하수급인은 승인 통지 및 퇴직공제 가입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급인이 별도로 가입하기 이전의 퇴직공제는 원수급인이 이행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급 공사와 퇴직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